챌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라 브이로그 되게 오랜만에 찍네요 오늘은 오늘은 좀 그냥 제가 주말을 주로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일단 좀 씻고 오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어, 잡수록 오랜만이네요 이거 여러분도 한입 하시고 우리 촬영 감독님 일단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촬영해야 돼? <웃음> 촬영 중에서. <좀 해서. 웃음> 오늘은 가볍게. 아 왠지 또 부르더라. 아니 아니, 아니. 오늘은 가볍게.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맙습니다. <웃음> 자, 고생했습니다. 귀국 추기 귀국이란다. 아, 복귀. 복귀. 복육 육지기가 육기가안육 육지기가 난육지가데 육지기가 난지가데육지데 네. 저희는 지금 이 작가에 왔는데 갑자기 옛날 사진을 틀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이거? 이거 우리. 이거 그, <웃음> 처음. 여기서 봐. 포드테럭 처음 만났을 때. 니 아. 천호동 집에서. 어, 있나요? <웃음> 이것도 접니다. 이때만 해도 참8릇세인데로리로리 대우를 직접 탑맞은 근데 여기 분위기는 좋다 그치? 흔히 응. 안녕 내 친구들 完了我完了好把你 길 일어나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제 친구 용훈이가 번개 요청을 해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을지로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네, 오늘 일상도 한번 소소하게 한번 소소하게 한번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렛츠고 닌자가 나타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우 반타베비 댄스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음 너노 no, no. 이런 기분 아우 좀 기분이 너무 좋네요 나갈까요? 한번 나가 봅시다 나가 와 봅시다. 와, 아, 봅시다 뭐야 오죠? 아그 입구에 있었어? 아나 지금 내려가고 있었어 <웃음> 야, yeah, 요블아그 yeah, 여기 앞에서 아 그래? 어. 아 근데 못 봤다 야아 얼마만에 보냐 우리? 한세 달? 세 달? 둘이 보는 건세달 만에 보네 최근 3년이야 최근 3년 <웃음> 멜치로의 힙한 카페로 갑니다 레츠고 다 진짜 안사 내가 거슬리게 시카고를 다녀온 용무이가 <웃음> 사온 초코파커 감사합니다 뭐 아, 아, 음. 어, 맛있지? 오늘 먹을 마라탕입니다 마라탕 이런 맛이야? 응너 상거만 맛있다. 좋아했잖아 그니까 좋았어 상거맛아볼까? 음 맛있네 이거 음. 음. 맛있다 이집 음. 맛있네 음. 딱 그때 생각난다 이거 먹으니까 음. <웃음> 개스비를 꿈꾸면 나한테 개스비에 그 미소가 나오는지 안나오는 <웃음> <웃음> 푸근한 아저씨의 미소가 나오는데, <웃음> <그>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뭐지가 이거? <웃음> <웃음> 드디어 맛있는데, 율쥬? 맛있다 여러분 진짜 율 진짜 너무 춥습니다 율쥬은는 정말 추운 곳이에요 이게 아니 너도 히터예요, 날로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요새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오전 운동을 가면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은데 아, 오늘 또 서울에 비가 오네요 비가 내리다 말다 어쨌든 일단 또 운동을 얼른 댕겨와서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이고 오늘 밀기운동 무사히 끝내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열기가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끈적끈적 끈적끈적 힘들어요. 아, 힘들어. 저는 이제 씻고 오겠습니다. 짜잔.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 하나 또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촬영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설레네요. 역시 뭔가 새로 도전하는 건 항상 설렙니다 Let's go. 첼린이 여분분 안녕하세요. 첼라 린 안녕하세요. 첼라 l l y 맨날 이렇게 이렇게 반바안녕하하세요 아니지만 you, e v e r y o n 하세요 t 하 o o 하 o 하하오하오 谢谢不客气对不起不好意思没关系没事再见我我喜欢吃米饭我 and now my grandma's gonna do my makeup. we've got all my makeup here. we have. we've got all my makeup here. so you can just take whatever you want. so you can just go wherever you want. so you can just eat whatever you want. 이제 밤인데 아 식기 전에 밤 공기가 시원하니까 잠깐 뛰고 와야겠습니다. 아, 뭔가 뛰고 싶어요 오늘. 뛰고 왔습니다. 너무 추운 꼬막 엄청 헉헉거리면서 뛰고 왔는데. 기가 아래요, 귀가 근데 어, 지금 뭔가 여기는 춥고 여기 몸에는 땀이 딱나 있을 때 따뜻한 물에 딱 씻으면 그냥 아, 환상 아 오늘 하루도 끝이 나갑니다 씻고 아, 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하루도 끝이 나갑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얼마 전에 또 구독자 5만명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소한 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메일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 하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음, 많은 분들께서 왜 저를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아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여기 브이로그를 빌어서 뭐 다시 한번또 5만명 구독자까지 어, 올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음 그래요 이제 거의 채널을 만들지는 이제 2년이 돼가네요 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올한 해였던 것 같은데 올한 해도 이제 한달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도 남은 시간도 정말로 좀 유익하게 그리고 좀 알차게 보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올해 말을 되돌아 봤을 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유종비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모든 챌린지를 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도전 영상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크고 작은 영상들 한번 올려볼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잘봐끝내까 말까? 끝내까 말까? 끝내까 말까? 끝내까 말까? 끝